안녕하세요. 켄코입니다. 이전에 구입한 게임 엔진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게임 메이커 스튜디오 2라는 게임 엔진입니다. 요요 게임에서 만들었고, 이제 주로 이제 인디 게임 개발자들이 많이 다루는, 어, 게임 엔진이겠습니다. 3D 지원은, 어, 거의 없다시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 유니티와 달리, 어, 비슷한 시기에 나왔, 엔진이 불구하고 어, 2d 게임으로서 투과된 엔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난이도도 나름 살펴볼 때 어, 쉽다고 판단하여 유니티보다 쉽다고 판단하여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주얼 스크립팅이라는 툴이 있어가지고 뭐 비주얼 스크립팅이라는 툴드래그앤드롭이라는게 있긴 하지만 어 코딩 지식 없이는 네, 구현하기가 힘듭니다. 어 결론적으로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는 뜻이고요. 일단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살펴볼 강좌는 이제 처음 시작한 분들에게 여기 이제 사이트 가보시면 이렇게 많은 유튜버들이 강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려고 하는 어 강좌는 비아너스게임스 유튜버가 어, 여기 재생 목록에 가보시면 음, Learn DML from Scratch 라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부터 언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 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C 언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배운 책이 C샵이 보이는 그림책이었어요. 나름 볼만한 책이었는데 었어 다행히 이거를 공부하고 나서 GML을 보니까 친숙한 어뭐 룰이나 이게 다 비슷해가지고 언어들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게임 개발도 마찬가지로 엔진도 유니티랑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단지 이제 표현하는 그 명칭이 조금 틀릴 뿐인데 어 구현은 비슷한 형식태의 구형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유튜브의 강좌를 이제 변수에 대해서 다루고 하는데 먼저 엔진을 키시고 옆에는 이제 리소스 창이고요 가운데는 이제 작업 공간이 되겠습니다 스프라이트를 하나 만들게요 Alt S Create Sprite를 이제 생성을 하시면 이제 Edit를 들어가서 간단하게 음. <웃음> OT. 데이터라고 할게요. 데이터라는 스프라이트를 만들었어요. 이걸 왜 만드냐? 아무래도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룸이라고 돼 있는데, rooms <웃음> <웃음> 이거는 이제 유니티에서 scenes랑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크리트를 하나 해주시고 생성을 한 다음에 이 스프라이트를 어 스크립 트가 이제 실행하게 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오브젝트라는게 이제 어, 어 언어에서 상당히 많은 많이 쓰이는 언어인데 번역을 하자면 객체라는 뜻이거든요 객체인데 이제 표현하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스프라이트를 적용시켜 준 다음에 다시 룸에서 인스턴스 여기 레이어 이거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스턴스는 이제 복제라는 뜻이거든요 뭐 3, 3D 맥스에서도 복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인스턴스 어, 아, 나머지는 까먹었네 아무튼 인스턴스가 원본이 변경이 됐을 때 제가 복제한 거라 따라서 복제한다 변경이 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젝트에 가서, 코딩을 해야 할 건데, 그래서 create라는 이벤트를 생성해 줍니다. 맨 위에 거는 이제, 이제, 코멘트 다는 부분인데요. <웃음> 이거는 이제, 자바에서, 코멘트 다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타입 라고 치면 이제 옆에 데이터 타입이 형성이 됩니다. 코멘트죠. <웃음> 이제 이거 두개 하면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행할 때 무시하고 실행하는 거를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제 실행이 안되고 그냥 메모장 코, 코딩하는 부분에 에디터 창에서 메모할 때 쓰이는 주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GML이 그 자바랑 많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바 언어랑 많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물론 제가 자바를 한건 아니지만 C샵이랑 C샵을 해가지고 자바 살짝 봤는데 변수 선언할 때자바랑 많이 비슷하다고 하네요. 시작 같은 경우는 뭐 명칭 형태, 타이프를 먼저 이제 앞에다가 순 다음에 변수 변수의 명을 정의한 다음에 숫자 값을 대입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애플이라고 친 다음에 그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그 병수가 알아서 변경해서 인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굳이 이거 점점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실행이 됩니다. 그 <웃음> show miss 메시지 함수 에 적용한 앰플 변수를 불렀는데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굳이 점점을 안해도 이제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강좌에서는 이 요거를 해줘야 보기 좋고 스관화 <웃음> 시키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어색하려구요. My name. 제가 지금 한 것은 이제,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 형태의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 다시 말해서 스트링 형태거든요. 스트링 형의 타입입니다. 여기 밑에는 이제 정수형이겠죠. 컨트롤 C, 위 이제 이건 실수용인데 다른 언어에서는 막 마지막에 F 숫자를 쳐줘야 에러가 안나는 반면에 어, GML 같은 거는 그런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어, 한번 볼까요 여기서 3을 넣고 컨트롤 실행을 해보, 해보겠습니다. 실수형이랑 이제 숫자를 더해줬어요. 오메, 네. 실수형은 안 되나 본데요. 애플을 해야 되나? 자체도 안되네요. 다른 명칭이 있나본데요 스트링 형태는 더하기가 안되고 정수 형태만 되는데 잘못 알았습니다. 네. 아니라 넘 넘하고 나기 나넘3번 실수 형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야 되네요 어. <웃음> 깜짝이야. 이렇게 어 나타납니다. 실행이 됩니다. 일단은 여기를 명칭을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라서 bg obj 하고 데이터 type py 데이터타입 이런식으로 명칭 해주면 보기도 좋고 나중에 관리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SPR 데이터 라고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라서 SPR 이고 오브, 오브젝트라서 OBJ 룸도 이제 RM 이라고 줄어도 됩니다 이런식으로 네이밍을 명칭을 지정하면 나중에 관리가 잘됩니다. 물론 여기서 변수 선언할 때 C샵에도 있긴 있어요. 이게 이제 와 라는건데 여기서는 와 라는거는 로컬이거든요. 로컬, 로컬 변수예요. 로컬 변수는 이 지정된 오브젝트 안에서만 쓸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글로벌 변수는 이제 여기 저기서 다 끌어다 쓸수 있는 게 이제 글로벌 변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느낌표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선언만 했는데 쓰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이런 식으로.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웃음> 아, 주석처리하기 위해서는 슬래시 곱하기 하고 곱하기 곱하기하고 슬래시하면 어, 한문장을 이제 어, 주석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식으로 주석처리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아불 형태를 안했었는데 불 형태는 이제 참과 거짓이라는 건데요. 뿔 형태도 마찬가지로 말.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차라리 이렇게 해놓고. True. 여기는 거짓이겠죠? False. 이게 이제 <웃음> 불린 형태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들, 대표적인 이제 변수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안 상태에서 <웃음> 이 비교를 보자면 10은 5보다 크다 이거는 참이죠? 그러면 t 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1이 2보다 크거나 작거나 요거는 거짓이죠. 그리고 이건 스트링 형태는 무조건 거짓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90은 1990보다 작거나 크거나 맞죠? 이것도 맞죠? 네 이것도 맞습니다. 실제를 해볼까요? 저도 이거 궁금해, 아, 안 해봐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쇼. 아 2, 2로 나오네요 그니까 러 이제 false는 0이고 이제 1이 이제 true 라고 이제 적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이너스하면 0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아 저건 더하기군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True라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변수의 종류와 이제 그 Comparism이라고 해서 이제 True와 False에 대한 이제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딱 중간에 그 강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함수 같은 경우 는 <웃음> c 에서는 메소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함수라고 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언어마다 자기만의 이제 고유 명칭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스프레이트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서도 그냥 바탕 화면에서, 그냥 작업 공간에서 스프라이트가 생성이 가능합니다. SP, SP, SPR, SPR. 여기는 이제, 흠, 퓨려서 할게요. Function.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Edit, 초록색으로 할까요? 초록색을 넣은 다음에, 검은색으로. 그 다음에 오브젝트도 로 하나 더 만들게요 obj function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적용시켜 주시고 room에서 일단은 데이터 타입 프 지우신 다음에 이거를 실행하는 거 아니라서 이제 펑션으로 실행할 거에요 됐다 테러보러 가서 역시나 크리에이트 해주신 다음에 아, 펑션이 뭐냐 아까 이전에 show 메시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show show 메시지가 build-in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함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체 게임 엔진에, 게임 엔진에 있는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개발자가 쓰이는 커스텀 함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함수랑 이미 만들어진 함수 두 가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함수가 왜 어떻게 함수인지 어떻게 하냐 되게 이게 관로가 있으면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실행하는 거라서, 뭔가 실행하는, 한다는 뜻이잖아요. 함수가. 뭔가 실행이 되다.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llo world라고 실행을 할게요. 가 실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룸에다가 오브젝트를 집어넣기게 화면 창이 뜹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를 알아볼 텐데, 스크립트가 이제 제가 보기에게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걸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num 명칭을 다시 쓸게요 num math math를 지정한 다음에 이거는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창이 어. 사용했던 주석 처리를 이거 가져올게요. 이거를 가져온 다음에 <웃음> 어떤 역할의 함수를 만들 거냐? math a b 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함수가 이제 괄호 안에 매개 변수를 집어넣을 건데, 매개 변수를 어떻게 집어넣냐? 매개 변수를 집어넣는 방법. 일단은 일 일단 변수를 하나 선호할게요. number 0 a r r u u m n t t two, one, argument. 이게 이제 가운데 argument. 보통 이게, 이 마우스 가운데 누르면 헬프가 넘어갑니다 보통 링크가 되어있는데 이거는 링크가 안되네요 이렇게 해야 되나? argument? 아, 맨드로그 백의 음. <웃음> 변수 두 개를 지정할게요. 두 개를 선한 다음에 New number 매개변수를 집어넣을게요. number one plus number. return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때문에 return newNumber newNumber라고 칭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c 에서 보통 클래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제가 function에다가 이거 불러올 텐데 num, a t h 제가 만든 스크립트가 이제 함수처럼 나오죠. 함수 여기 이제 매개 변수가 두개 있으니까, 오, 컴마, 더하기 아닌데,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리턴 값을 보기 위해서, 치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일단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은 다음에 실행 네. 이렇게 해서 1 5가 나왔죠. 이게 이제 스크립트 형태의 커스텀함수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